제2 외국어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영어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지만, 대다수의 사용자는 모국어가 아닙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약 15억 명의 사람들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4억 3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건 바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어를 제2의 언어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은 2022년 EF English Proficiency. 인덱스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제2외국어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t o 는1 0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0위는 613점을 받은 독일입니다.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9위 포르투갈 8위 핀란드 7위 스웨덴 6위 벨기에 5위 덴마크 4위 노르웨이 3위 오스트리아입니다. 여기까지 전부 유럽 국가네요. 2위는 상위 10위 안에 드는 유일한 비유럽 국가입니다. 싱가포르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영어 능력이 가장 높은 국가 1위는 바로 661점을 받은 네덜란드입니다. 한국은 이탈리아, 프랑스, 우크라이나, 도미니카공화국 불가리아 등과 함께 영어 능력이 보통인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순위 5는 36위입니다. 총 111개국 중 50개국의 영어 수준은 낮은 매우 낮음으로 표시됩니다. 니카라과 중국, 일본, 네팔,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네시아 등은 낮은 국가에 포함되고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매우 낮은 국가입니다. 이미 여러 미디어에서 1인당 수출, 국민총소득, 혁신 등은 영어 능력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위는 유의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